안녕하세요. 목수 캠프입니다. 아, 목수 캠프 생활 인테리어 필림, 생활 인테리어 필림 제3회 문짝 붙이기 제1단계 문짝 소개와 문짝 기초 작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어, 문짝 소개를 그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적 속에는, 음, 원목문, 그 다음에, 음, ABS 문. A, ABS 문 이것은 PVC 계통이죠. PVC 계통 ABS 문그 다음에 엠브레인 문멤브레인멤브레인 도어 이세 가지가 크게 나눠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목문은 원목문은 음 다양한 수정으로 다양한 수정, 다양한 원목판으로 접합하여 만드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 단점이 있죠.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좋고 고급적이죠. 비싸지만 그냥 고급이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백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굉장히 냄새가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ABS 도어인데요. ABS 도어. ABS는요, PVC를 만든 건데, PVC 계통으로 수분이 많은 장소에 주로 사용하는 문입니다. 그 ABS 도어는 목재는 조금, 목재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아요. 합성수재로 성형하여 만드는데, a b c 도어는 습기에 의한 뒤틀림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최근에 실내건축 인테리어에서 도어로서 가장 많이 주문받고 있는 게 ABS 문이거든요. 주로 ABS 문이 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볍고요. 그다음 멤브레인 도어는 우리가 필름을 붙이는 건데요. 멤브레인 도어는 이제 목재 표면에 시트지를 래핑한 도어를 도어로 말하는 거고요. 래핑 도어의 이제 일종입니다. 시트지를 붙이는 데 있어가지고 멤브레인 방식 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도어라고 부릅니다. 장점이 있는데 손으로 대핑할 때보다 홈파기, 그 NC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싸요. 그 목재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사용하는 문적으로서는 저 비결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 도어도 많이 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VC를 쓰기 싫으면 멤브레인 도어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리폼을 할때 주로 이런 멤브레인 도어를 갖다 리폼을 하면은 필름을 뜯어내고 우리 필름을 붙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PVC 가 나오니까 그것도 또비하게또 그렇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름의 종류도 음 우리가 이론에 올려 놓을 테니까 상대에 올려 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영상만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론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초작업입니다. 기초작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문투를 설명할 때도 수차 이야기 했어요. 기초작업이요. 기초작업. 기초작업 또는 뭡니까? 밑작업. 이건 하이, 어렵게 생각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뭘 가정을 합니까? 오래된 문을, 오래된 문틀과 오래된 문짝을 우리가 지금 이제 리폼으로 한다과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짝을 오래 쓰다 보니까 찍힌 데가 있을 것이고 필름이뜯어져가 너덜덜한 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안 뜯어지는 데가 있어요. 안 뜯어지는 데를 억지로 뜯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문짝이 손상이 하거든요. 칼로 싹 오르내버리고 뜯어지는 데만 오르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퍼티로 티를 이용해가지고 뭐 구두칼 정으로 그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해주면은 뜯을 거 뜯고 자를거 자르고 그 작업을 해놓으면은 그다음에 뭐요? 거기다가 퍼티 40, 퍼티로 뭘합니까 평탄 작업을 하는 거지 평탄 작업 퍼티 평탄 작업 그 퍼티는 공구가 뭡니까? 공구가 공구가 헤라예 헤라. 해라. 헤라가, 플라스틱 헤라가 있고, 뿔, 플라스틱 헤라가 있고, 강철로 된 헤라가 있어요. 그 헤라를 가지고 거기다 평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문투리스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깊게 퍼티를 먹이지 마라 그랬어요. 안 마른다고요. 꼭 깊이 페인 데는 두 번, 세번 말리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건조를, 건조. 건조를 하는데, 건조는, 구트에 드라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몇 시간만 있으면 마르니까요. 건조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건조를 한다면 뭘 합니까? 건조를 한다면 샌딩을 해요, 샌딩. 샌딩. 샌딩은 몇 방이라겠어요? 보통 90방을 쓴다. 90방을 쓴다. 방수가 높을수록 이빨이 작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건조를 확실하게 샌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샌딩을 할때 아주 가볍게, 아주 가볍게, 퍼티 작업이 수프로안 돌아가도록 그렇게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샌딩을 하고 나면은 먼지를 탁 털어내고, 붓으로 확실하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음, 프라이머를, 프라이머, 프라이머를 도포를 한다. 그래서 유성 쓰지 말고 수성을 쓰면 돼요. 수성. 수승. 수성은, 물을 가지고 50대 50으로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칠하고 나서도, 프라이머를 칠 프라이머를 칠할 때, 면은, 여기요. 면은요, 질질질 흘러버리니까, 뭐, 푹서푹서 이렇게 붓에 많이 칠해가지고, 흠, 눈물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그냥 수건에 짜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고고찌, 엣지 부분은 충분하게 적셔주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그냥, 눈물 자국 완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두두두 눈물 자국 다시는 뜨여줘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치료하고 다시 또 건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그냥 펜 건조로 그냥 자연 건조를 시키면 돼요. 그 드래기 써가지고 그냥 태워버리지 말고 건조를 한 다음에 손바닥으로 만져가지고 먼지 한, 먼지 한개 없이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하기를 해주고 그게 먼지 털, 먼지를 확실히 털어주면 그게 기초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야. 이렇게 해줘야 필름을 붙였을 때 단차가, 단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단차가. 그래서 반드시 기초작업이 전체 공정에서 60%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기초작업을 못 해놓으면은, 기초를 못해놓면은 필름을 붙여봐야 표시가 더 많이 나버립니다더 많이. 기초작업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까지 설명은 우리가 이게, 그거였을 때 이야기예요. 평, 평문일 때, 이런 식으로. 평문일 때 설명한 거고, 만약 이런 식으로 몰딩이 있다, 몰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몰딩을 뜯어내버리고, 기초가 오면 되는 거예요. 몰확 뜯어버리세요. 이런 몰딩이, 보통 보면은, 이런 몰딩이, 그 무늬가 있는 그런 몰딩이거든요. 연기를 딱 잡아가지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저기 저 그걸 이용을 적죠 뭐야. 음, 폼들을 점에 가지고 그렇게 붙여 놓고요. 그래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뜯어 버리고 쓸 것이 안 거는 붙이려 면 다시 또 몰딩 같은 붙 만들어 새새 몰딩 갖다가 또 붙이면 돼. 우리 집이니까 지금까지는 몰딩 있게 썼으면 또 몰딩 없게 한번 써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몰딩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알판이 바뀐 게뭐 있겠지. 알판. 고미니짜리 MD를, 가, MDF를 가지고 알판을 박아놨을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헉 뜯어버리고, 그 다음에 밑작업 하가지고 필름 붙이고, 알판 붙이기 싶으면은 알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알판은 딱 필름을 쏴가지고, 붙이면 돼요. 붙이면 돼요. 본드를 이용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평문을평문 평문을 밑작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에다가, 음, 알판을 붙이다든가, 몰딩을 붙이다든가, 하면은, 그거 갖다가, 해야 된다. 뜯어버리고, 뜯어 된다.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아까 엠보임 방식을 이야기 를 했어요. 엠보임 방식은, 어, 땡땡 몰딩에서 나온 것처럼, 기계로 여기다가 필름을 붙여 나오는 거 문짝이거든요. 기계로. 그래서, ABC 문짝인가, PVC 문짝인가, 그 다음에, 원목에다가엠브레 방식을 필름 붙여나간 곳인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음, ABC 같은 경우는, 또, 뭐, 막, 모양도 내고, NC 막, 막,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제, 엠브레 방식은, 야참 일단 m v n 방식은, NC 방식은, 막, 모양을, 폼을 파고 모양을 내가지고, 여기다 필름을 기계로 붙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홈이 있는 경우에, 홈이 있는 경우에, 엠브레 방식으로 기계를 붙여 나왔는데, 홈을 파가지고 그 홈에다가 뜯어내고, 그다 필름 붙이려면 그게 제일 난해하거든요. 그때 드라이기를 써야 돼요. 드라이기를. 그때는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엠브레 방식으로 붙여놨던 문짝을 리품을 하려면 사실은 초보자는 좀 어려워요. 그 홈에다가 필름을 붙이못 붙일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런데, 뭐 초보자가 또할수 있는 거, 이런 거, 알판이라든가, 이런 몰딩이 있는 경우에는 초보자넓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내 집이니까요. 뭐, 뜯어내버리고, 우리 집, 뭐, 지금까지는 몰딩을 썼으니까, 몇십 년 썼으니까, 지금부터는 몰딩 없이 한번 써보자 하면 간단하게 또갈 수도 있는 거고, 필름을 새로 붙여놓으면 사실은요, 이런 몰딩 장식 없어도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 몰딩, 우리 집을 갖다가 한번, 음, 그할수 있도록, 필름을 붙여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요, 음, 문짝에, 문짝에, 필림량을 산출하는 방법하고, 필림량 산출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비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 까그 다음에, 음, 여기다가 그냥 랩핑하는 걸 갖다가 시범을 보이는 걸 갖다가 2단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